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다가오는 5월 말에 안동에서 스케이트보드 대회가 열립니다 어, 이 스케이트보드 대회는 이제 대한롤러연맹에서 하는 대회고요 유소년대회와 파크대회로 진행이 됩니다 안동에서 스케이트보드 대회를 하니까 안동파크에서 하겠죠 안동청소년수련관 제가 몇달 전에 안동스케이트파크를 갔을 때 문이 잠겨서 못한다는 영상을 올렸었어요 이 안동파크를 가면 이제 문이 잠겨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못탔고 이제 또 가려고 하니까 또 문이 잠겨있을까봐 못할 것 같고 제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안동스케이트파크에 갈까 하다가도 문이 잠겨있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동파크 이용하는 방법을 최근에 안동로컬스케이트한테 연락을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안동파크를 이용하려면 우선 그 라스타육구라는 스케이트보드샵이 있습니다 그 보드샵에 연락을 하셔서 파크 이용을 하려고 한다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안동파크가 문이 잠겨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안전사고 문제 때문인데 어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하실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 때문인데 아무튼 우리나라에 이제 부산에도 파크가 참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드라빈을 처음으로 성공한 맥도 생태공원 파크가 있었는데요 그 파크가 없어진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썰인데요 썰 썰로는 자전거랑 일라인이나 부딪혔던가? 동선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겠죠 근데 그 다친 사람의 부모가 항의를 계속 한 거죠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러다 보니까 파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한 거죠 사고가 나는 원인을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썰일 뿐이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들 대서도 많이 보실 텐데 이 모든 안전사고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남탓하면 안 돼요 본인 책임입니다 야외파크는 무료시설이잖아요 관리자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자가 된다고 해서 뭐 없죠? 예, 어 열정으로 하는 겁니다 열정으로 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야외에서 파크를 이용할 때 동선을 잘 지키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은 본인 책임이라는 거어 사건의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해야지 그걸 파크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실력이 안 된다 싶으면 강습을 충분히 받고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이용을 하거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면 안동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파크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라스타육구 보드샵에 연락을 하셔서 안동파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 로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고 파크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되고요 가끔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밤 10시 밤 9시 이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아 제가 내일 아침에 안동파크를 가려고 하는데 어 파크 이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밤 9시 이후에 왜 연락을 합니까 밤 9시에 그런 연락하는 거 아닙니다. 진짜 기본적인 예의가 있으면 기본적인 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상식이 있으면 밤 9시 에 그런 연락하면 안 됩니다. 아침 9시 이후, 뭐 저녁 6시 이전 이때 연락을 하셔가지고 파크 이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좀 미리 미리 연락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. 상호간에 좀 배려를 하고 어, 안전도 지키고 서로 즐겁게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좋겠습니다. 5월 말에 안동에서 스케이트보드 대회가 열리는데 저는 출전은 안하고 그날 아마 갈 겁니다. 그때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이제 서로 인사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